안녕하세요. 논장입니다. 홍대 상권 저번에 촬영을 했었고, 홍대 이제 가맹점 오픈하는 거를 인테리어 부분을 촬영을 한번 했었습니다. 오늘 인테리어 부분 마무리된 부분을 다시 한번 촬영을 하고 알려드릴 생각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 인테리어 할때 제가 와서 이제 체크한 부분이 여기 턱이 져 있고 폴딩도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못 앉혀요 사람을 이쪽으로 두 자리를 앉힐 수 있는 자리인데 턱이 져 있기 때문에 못 앉히고 폴딩도어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못 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테리어 하는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차라리 턱을 안쪽으로 더 빼라 높여서 턱을 맞춰주면 은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많게는 다섯 자리까지 보시다시피 여기 표시가 보이시죠 자 실수한 부분이 원래 있던 폴딩 자리에 그대로 심으려고 폴딩 도어를 설치하려고 폴딩 도어가 여기 막아버리면 은 여기 어차피 한 자리 밖에 못 앉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번에 왔을 때 폴딩도우 제작을 했냐 안 했냐 확인을 했더니 제작을 안 했대요 그래서 폴딩도우를 차라리 틀을 안쪽으로 밀어라 여기 두자리 세자리 네자리 다섯자리까지 가능해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안쪽으로 민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일로 와봐요 여기도 폴딩도우가 이만큼 차지해버리면 애매한가요 자리가 그래서 애시당초 홀딩도우를 안쪽으로 밀어버리고 여기를 더 부각시키자. 그래야지 자리 배치가 훨씬 나아진다 하고 안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안쪽으로 밀었고 차라리 이쪽 부분은 통로가 될수 있게끔 조금 공간을 주고 홀딩도우를 여기 몰아버렸습니다. 차라리. 아무래도 이쪽 자리가 사람들 다니고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기둥에 맞춰서 양쪽을 모아놨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를 더 활용을 할수 있겠죠 네. 자좀 전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 폴딩도어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오른쪽 말고 우리 쪽 들어오는 입구 쪽 폴딩도어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번에 왔을 때 폴딩도어가 원래는 좌측으로 몰려 있었는데 아예 문을 이쪽으로 하고 폴딩도어를 우측으로 다 빼라 그런 부분을 주문을 했었습니다 왜냐 이쪽이 딱 봤을 때 확실하게 이쪽이확볼수 있는 메인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메인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저 에어컨은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저렇게 배치를 했지만 저기서 이쪽으로 다홀딩도우를뺄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홀딩도우 자체도 좀 폭을 조금 더 크게 해서 잡아주라고 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쪽으로 몰아줌으로써 자, 보시다시피 들어오는 입구가 훨씬 편하고 폴딩도 이쪽을 빼버리니까 이쪽에서 시인성이 훨씬 좋아진 거예요 그냥 가게 입구가 훨씬 더 넓어 보이고 커 보이죠 테라스도 자리 배치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뻥 뚫려 있는 자리가 되니까 저쪽에서 이쪽으로 보면 가게가 뻥 뚫려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쪽 이쪽을 보시면은 여기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에요 지나가면 서다볼수 있는 자리 그리고 저번에 말했다시피 세 번째 주문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턱을 만들었죠 원래는 턱이 여기 있었습니다 턱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여기 앉기도 그렇고 여기 앉기도 그랬어요 그래서 턱을 더 만들어서 저쪽을 잡아주니까 두 자리가 생긴거예요 여기 2인석 여기는 4인석 두 자리가 더생긴거예요자 그리고 안쪽으로 가보시죠 바닥은 저희가 살릴 수 있는 거는 다 살리고 깨끗하게 지금 세척을 한 거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작업을 좀 해줬습니다 그거 말고는 돈 들인 게 없어요 저희가 스피커를 좀 빵빵하게 털 거라서 전체적으로 막다 돈을 주고 막 완벽하게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조금의 비용으로 소음이나 이런 걸 분산시키지 않고 그걸 잡아줄 수 있는 기능이 여기 보시면 은 나무로 일일이 다 잘라서 틈새를 만들어 줬어요 그런 부분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방 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만들었고 여기가 이제 보면은, 자, 여기가 바깥쪽이기 때문에 착화기가 여기 와 있습니다. 어, 어, 보여. 여름에는 아예 이거 말아 올려서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게. 착화기는 아무래도 바깥쪽에 나와 있는 게 좋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바깥으로 뺐습니다. 한번 촬영 한번. 네. 자, 여기는 조금 열수 있는 공간이고 전체를 들어 올려서 말아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자, 예전보다 훨씬 더 깨끗한 주방이 됐죠? 저희가 신경 많이 썼습니다. 비용은 최소한으로 할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주방도 에어컨은 들어오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적인 거는 저희들이 작업을 다할수 있는데 조금씩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어요. 콘센트를 어디다 뽑아놓는다든지 아니면 폴딩도 위치를 어떻게 잡는다든지 아니면 후항을 어떻게 정확하게 잘 빨리고 잘 들어오는다든지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끗 차이인데 장사를 하다 보면은 그걸 한 번씩 놓치면은 다시 바꾸려면 돈이 배0 0억 <웃음> 그런 부분을 시행착오로 겪지 않으려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건물 인테리어 하는 사무실 인테리어 하는 이런 요식업이 아닌 다른 쪽의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을 인테리어로 하면은 다 놓칩니다 요식업 인테리어를 나름대로 터득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전문가가 아닐 때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저희 보시는 것 같이 이런 테라스는 원래 있던 부분을 다 활용을 했고 조금 미미한 부분들만 저희가 다시 용접을 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벽돌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세면으로 마무리 지어버리고 다른 건손안 댔습니다. 이제 외관만 딱 잡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유림상의 가맹 1호점인 홍대점이 다음 주 수요일 날 오픈을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